1 1 0 2 0이 SBW.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역 성량리 방면으로 가실 손님과 성수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과 2호선 성수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Next stop is for 신설동. 신설동.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 n or line number two. 도동신동신동신동리실때두리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니다 오늘도 우리 우인 신설 도시 분들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리실 분은 오늘의 시너트를 위해 미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